오는 12일 방송되는 TV조선 미스터트롯2 새로운 전설의 시작에서는 마스터 예심을 지나 본격적으로 본선 라운드에 돌입한 각 부서의 모습이 그려질 예정입니다. 장르별 팀 미션에 나선 어벤져스 그룹 우승부는 상기된 다른 부서들과 달리 다소 침체된 모습으로 궁금증을 높였습니다. 마스터 예심에서 나상도, 박세욱 두 명만이 올하트를 기록해 기대를 모았던 진해성, 제하 안성준 오주주가 추가 합격 으로 본선에 오르며 고전을 면치 못한 우승부는 자존심 회복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절체절명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대반전을 선택한 우승부는 주종목 인 정통과 세이 댄스를 잠시 내려놓고 과감하게 신설 장르인 라틴 트롯에 도전합니다. 지금껏 보지 못한 새로운 모습과 함께 우승부의 건재함을 증명하고자 최강 팀워크로 똘똘 뭉친 6명은 오라트를 향한 맹연습을 이어가던 중또 하나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진해성은 나 때문에 하트가 하나라도 안 나오면 다 깨져버리는 거니까 라며 걱정 가득한 마음을 드러내는가 하면 늦은 시간까지 연습을 위해 땀 흘리는 모습으로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목표는 오라트더 이상 물러날 곳 없는 우승부는 과연 자존심 회복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시청자들의 기대와 관심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강렬한 라틴 트로스로 승부수를 던진 우승부의 무대는 12일 TV조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